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나온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저는 치키치키치키 기예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보고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오디세일까요? 이 우선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서 마리오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정말 날아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이 모자 모양 비행기가 오디세이 호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이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에서 건너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이야기 그리스 병사들이 거대한 말 속에 숨어 들어가서 트로이에 들어간 후 밤에 몰래 나와서 밤에 대서 몰래 나와서 트로이를 점령했다는 그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목마를 생각해낸 사람이 오디세우스라고 합니다. 오디세이는 이 그리스 용사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게 되는 수많은 모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다룬 이야기가 일리아드, 그 후속작으로 모험이 야기가이 오디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는 마리오가 오디세이 호를 타고 전세계 이곳저것을 탐험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로고에서 지구봉 모양을 보면 온 지구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닐 거란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디아드로스 무에스드로라고 불리는 멕시코 명절 분위기의 도시, 피라미드, 아마존 같아 보이는 정글 등등 어우! 그리고 뉴욕시티가 있네요 오! 이 뉴욕시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좀 자세히 볼까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뉴 동크시티? 네, 요뉴 어, 동크시티, 뉴 동키콩? 음, 동키콩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시 이곳저곳에서 동키콩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네요 여기가 디디마트가 있네요 그리고 좀더 자세히 보면 딕시 극장, 딕시길 딕시는 동키콩 컨트리 2에서 나왔죠 크랭키 에비뉴, 오지콩에서 왔죠 케이롤 거리도 보이고요 좀더 자세히 보면 스쿼크스, 에스프레서, 램비도 보입니다 모두 동키콩 컨트리 1에서 나온 동물들 이름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위에서 보는 장면을 보면 붉은색의 건물을 만들때 쓰는 빔으로 볼수 있는데요. 동키콩 옛날 그 게임 보면 기본 배경이 빨간 비 빔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트레일러의 오프닝을 여는 택시 번호판은 1 9 8 1년인데요이 년도는 동키콩 아케이드가 처음 나온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뉴 동크시티는 동키콩과 마리오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네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뉴 동크시티를 달리는 마리오를 보는데 마리오가 왜 이렇게 작은 거죠? 마리오 난장이었나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런 상황에 너무 익숙해서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마리오와 동기공의 첫 게임에서도 마리오가 여자를 구하고 여자 옆에 서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때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네요. 마리오가 그녀의 눈이 아닌 배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배꼽을.. 배... 왜 그랬을까요? 마리오가 버섯을 먹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버섯? 마리오는 왜 버섯을 먹으면 커질까요? 그 버섯은 무슨 버섯이죠? 그 버섯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버섯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리오가 먹으면 커지는 버섯은 광대버섯이었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광대버섯은 주름 버섯목 광대버섯과의 한 종으로 독이 있어 먹을 수 없는 버섯이다 갓은 빨간색으로 가장자리는 옅은색이며 처음엔 둥글다 점차 평평해진다 흰색 사마귀가 있고 턱받이가 있다 전세계에 분포하지만 한국에는 흔하지 않다 광대버섯을 섭취하는 어린이나 일반인들은 중독될 수 있으며 환각을 체험할 수 있다. 환각? 여기서 말하는 환각이 주변 사물의 크기가 제멋대로 보이거나 자신의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식의 환각이라면? 아, 어, 말이 되네요. 마리오가 버섯을 먹으면 커진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환각일수 있겠네요. 버섯을 먹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키가 커지는 환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게임하는 모든 마리오의 그 상황들이 전부 다환각이라는 거예요. 오 대박! 한때 인터넷에선 마리오 속의 버섯이 독버섯이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40살짜리 40살 백악공, 백악공 아저씨가, 아저씨가 독버섯을, 독버섯을 먹고 환각을 보며, 보며 하는 망상이다, 망상이다! 라는 그런 썰이 떠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머는 루머일 뿐 닌텐도가 공개한 마리오의 나이는 스물여섯 살이라고 합니다. 2 6 스물여섯 살! <웃음> 진짜 노안이다! 마리오의 버섯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버섯돌이를 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미주에서는 버섯돌이를 토드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독버섯을 뜻하는 터드스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이 녀석 알고 보니 독버섯이었어요.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오늘 교훈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버섯들이 독버섯들이 구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웃음> 착하게 입니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어, 하고싶어 기다릴 수가 없네요 진짜 빨리 와라 빨리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나 닌텐도 스위치에 관련된 비디오가 더 보고싶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자, 다음 비디오 좋아요. 치크치크치크기야. 빠. Yeah.